퇴근하고 소름이 산책시키러 공원에 왔어요. 퇴근. н 네. 네. 네. 소세라면 면에다가 불닭 소스 발라가지고 만들어봤고요. 간장게장 시키고 남은 거. 오늘 아침은 짜고 매운 거. 초밥 12개. 리뷰벤트 참여하고 받은 초밥 3개고요. 된장. 다 프리즈 이즈 미라큘러스 리커버리 리페어링 컨디셔너 세 가지 고영양 오일 블렌드로 부수산 손상 모를 더 윤기 있고 건강을 무말로 케어하는 고수분 영양 컨디셔너라고 합니다 술미 <웃음> 어, 아. 어때? 손가락으로. 메로 어때? <웃음> 아얘 너무 흥분해가지고 <웃음> 음. 메로 앉아 솔아 <웃음> 어, 앉아. 앉아. 개들 들막 돌아다니네 약간 좀철썩거리기기만 하고 조용하네 깍췄? 이도 아바라? 아바라 아바라 진짜 안 아바라, 아바라. 안 아바라로 아. 통해 저번에 아바라가 맛있었나보지? 아. 맞아 응, 맛있었지 제의됐네 어 내가 조기도 대신갖고 조기도 가신갖고 소름 수레밀라 와봐 메로 때문에 막혀서 못나? 에비 보자 시티 빵빵 언제까 나와 비키세요 수레밀라 <웃음> 와봐 수마 치고 와봐 피 하고 와봐.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아, 진괴롭네가 이겼어, 수마 이겼어? 박어 누구 소리? 수루미. 이 이빨 보이냐고. 야, e a d y f i g 나 처음 봐. 음, 음 맛있겠다. 이거 이거 리가 줬는데 아, 그냥 포장이 이런 거네? 음, 음. 그래도 안에도 이렇다. 음. 음. 뭐 계약서를 썼지만 뭐 먼저 우리 가! 우리 가! 우리 메로 거울을 봐, 메야개 OTD 내가 저꾸 똥꼬한 남은 음식 먹고 싶어하는 거야? 음. 취향이 너무너무너무 확고해가지고 집에 이거 내고 싶은데. 싶네. 아, 고 싶은데 이게 습나다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이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네 아, 다 이수로 흥가한다 <웃음> 얘네 진짜 <웃음> <웃음> 얘네 서로 소통을 하는 신나는 이렇게 빵댕이로 흔들거든 빼로 <웃음> <배로> 어때? 이수로 <웃음> 아! <미스러워>! 개신나는 <웃음> 카메라 마이크가 끊어져가지고 급하게 마이크를 샀습니다. 원래 목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마이크를 써야지 그나마 이게 전달이 되거든요. 마이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커가지고 또장비발을 세웠다. 이게 제가 원래 사용하던 보야. 마이크인데 마이크는 괜찮은데 이 마이크 거치대가 진짜 약해 빠져가지고 이게 계속 부서지는 거예요. 거치대만 3개를 샀다가 이제는 또 사봤자 또 부서지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 좀더 튼튼해 보이는 이아이포트 걸로 바꿔봤고요. 이제 연결해가지고 영상 찍어볼게요. 크흠. 마이크 테스트 asmr 모드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asmr 모드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옴니모드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디렉션을 모드로 찍고 있어요 박스하기 하나 있어서 이거 좀 뜯어볼게요 카메라가 이 렌즈가 좀 무겁다 보니까 카메라 앞으로 무게, 무게가 쏠리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삼각대가 지탱을 못하고 쓰러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이 이 마이크가 꽁가진 거예요. 짜잔! 쪼매는 모빌 아주 아주 작은 모빌 하나 샀습니다. 저희 집은 작으니까요. 너무 귀엽다. 조그마가지고더 귀여운 것 같아요, 실물이. 메이드 인 차이나. 색깔이 종류가 두 가지였는데 빨노파, 검. 응. 이 조합이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샀어요. 귀여워. 이렇게 두려고 샀습니다. 모빌은 진짜 귀여운데, 벽지가 노답인. 왕같아서는 벽지 다 뜯고 제가 도배하고 싶은데, 주인분께서 하지 말라 하셔가지고. 양송이. <놀람> 수량이 모두 맡긴 샵에서 밥을 챙겨주셔가지고 사료 샘플을 좀 받아왔습니다. 생크림, 오이, 그리고 도토리묵 이렇게 사왔어요. <놀람> 오늘 점심은 창화당 떡볶이. 그치? 아조심상야 나는 살었어어 아, 혼자... 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 음. 그만 음. 음. 그만 핥아! 싫어, 엄마. 김치만두... 김치만두... 김치, 김치, 야야. 전 세계 판매량 1일 빛난 생감자칩. 넣으면 안 좋아. 빨리 죽고 아빠 같잖아 그래서 네 이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친구랑 45분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45분 딱 맞춰서 나가는 이프 p 의 그런 특징 그런 거를 좀 언급하고 싶었는데 딱으로 넣었나. 노멀하게 살아가는 건 뭐지? <놀랄> 나또 외국 음식에 약하다. 바 멕시코 음식. 어. <놀랄> <놀랄> 이 자리를 누가 할고 있는데요 <웃음> 선크림을 바르고 올걸 얘들내 <웃음> <내려. 웃음> <웃음> <웃음> <들어와>. 얘들아. <웃음> 누가 그랬어? 가데 <웃음> 갑자기 충격이 됐왜그래요 <됐노? 웃음> <웃음> 근데 그거 엄청 옛날 거였어. 다 해서 안 갔다. 예깐게 먹 이가다. 시작하세요. 아시죠? 이가 아예뻐지킨 시키긴 시키더라고요. 카페에서 먹었는데 진짜 음.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사진상에는 약간 된장처럼 보여지는데 칼로 볼 너무 김삼리형도 음... <웃음> 음... 무슨 소리가 나지? 라떼? 라떼지 음. 너무 무기력해. 스트위드 너무 무기력해서 누워렸어안 된다고. 전거생오면또 이걸 해. 조용해주고 그래.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스케줄을 졸라 많이 매일매일 뭘 하나 만들어놔야겠다. 깰수 없는 약속. 음, 메뉴판을 음, 했나? 이 메뉴판이 작년부터 하고 있는 음. 거라고? 이제 나 재봉틀. 해볼까? 결제를 했나 그래서? 아니. 재봉틀을 알아봐야 돼? 알아봐야지. 내가 다음에 너네 집에 와서 요리하는 걸 찍어도 되겠나? 주방을 좀빌려줄수 있겠나? 응. 너를 대. 지금은 후드가 응. 류점성아이까아무튼 이제 스케줄을 만들지. 매일 걔산책 알바 이런 거라도 오늘 <웃음> 아 <웃음> <웃음> 지금 만약에 내가 일을 그만두게 된다. 그럼 알바를 플래시룸 같은 어. 계열사라서 맛있겠다. 이걸 막 박스테이로 발라가지고 어, 끝이 보이는 거. 도넛 방석을 하나 사줘야겠네 맥은 어디 둘 건데? 여기. 아... 저... 어, 난밥 먹고 가는 거 먹고 왔네. 의식의 흐름을 여기로 고 있어. 여기에 액젓 같은 거넣어도좀 맛있는데 짤것 같아.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이 계속 김치를 싸다로우고니 나, 나 고기 떡국 먹거든. <목소리> 너 이거 뭐 돼? 이제 우리 해먹자. 응. 좀 쓰지 말고 해먹자. 응. 음. 음. 김치 존맛있정 음. 아, 씨. 김치 왜 맛있는 거? 같아? 야, 이 어, 김치가 김치 사기도아니깔하네 <웃음> 살잖아. 막 빨아야 해. 좀 비켜요, 좀 비켜요, 좀 비켜요. 진짜 잘 쓰고 있는 고릴라 삼각대인데 이쪽 다리가 안에서 부러져가지고 지지가 잘안 되네요. 삼각대도 새로 다시 하나 사야 될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자꾸 부서질까. 돈쓸 일이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나 혼자 산다 표지님 편 보다가 샀는데 제가 써본 고릴라 삼각대 중에는 제일 괜찮더라고요. 진짜 잘 쓰고. 이걸 또살려고요또 혹시 모르니까 한 번. 여기가 제일 싸구나. 음. 일제 완료. 다음 주 화요일쯤 올것 같은데 롬투어 촬영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수룸이. 수룸이. 수룸! 수룸이. 그 교촌치킨 레드즈볼입니다 야스벨 마친안는로 연습 어리 <웃음> 이곳에서 미셸 카늘 키세치라파입니다는최 <웃음> <시니어> <웃음> 세계 기록을 자신에 깨는 진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수 했을 때도 흔들림이 없는 표정과 연기는 실수마저도 자연스러워 보이니다 연하의 두 볼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애국가 울리던 것 참... 뭐라고 하기도 전에 그냥... 데리고 동물병원 갔는데 24시간 동물병원이라고 해서 갔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9시 반에 오픈한다고 돼 있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다시 가보려고요. 야! 비비면 안 된다고. 솜이 병원 갔는데 솜이 결막염이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눈곱이 그렇게 나온 거라고. 항생제 주사 맞고 소독하고 소독약이랑 항생제랑 처방받아서 왔어요. 세균성이라서 산책할 때 조심해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눈 비비는 거 조심하라고 하셔서 내카라를좀 씌워놔야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는거 미친거 아니야 이거야뭐 <웃음> 치울게 있어야지 뭐 라면 도진 ...in the household of the widowed Viscountess Bridgerton. Miss... a t h e r i n g t o n ...gracious for a m o t h Yes, it was yes. oh, yes, quite a distinction. And now, too. She is miserable. a n o t t y l look at that. So... ...tell me about this cousin. ...fantagious of matches. of course, without my father h e r that responsibility. ask ...the rest will shortly follow. 실내 온도가 16도가 많이 되나? 난방을하루종일 24도로 세팅을 해 놔도 16도밖에 안 된답니다. 저는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답니다. 눈곱 봐. 어떡해. 소름이, 약 먹자. 약 먹을 시간. 약, 약! 그렇지 <웃음> 간식 줄까, 소름이? 간식 줄까요? 트름을 하고 눈곱이 아직도 나와 옳지. 한 방음만 더. 아이, 진짜 잘했어요. 송. 제가 쓰는 삼각대는 아즈나 미니 삼각대 요거고요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요 고릴라 삼각대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건만 씁니다. 미니 삼각대인데 그렇게 미니한 사이즈는 아니에요. 다리가 되게 힘이 있어가지고 잘서 있거든요. 수울려가지고 각도 조절하기도 편하고 관절이 꺾이니까 요런 기둥에다가도 설치하기 편하고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요거는 쿠팡에서 산 스티커고요. 이렇게 제 사진을 덕지덕지 붙여놨습니다.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 떨어져가지고 다시 붙여주려고요. 이게 분홍색 프레임이니까 이런 컬러로 가도 예쁠 것 같아요.